교정하고 양악수술을 해야 되냐 또 순서 아니면 선수술을 먼저 하고 교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무조건 교정을 하고 수술을 하는 교정을 그래서 막 2년 3년 하고 어, 양악수술을 하는 것을 그냥 일반적인 어떤 루틴한 그런 절차로 했는데 어, 케이스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는 수술을 먼저 하는 경우도 가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교정을 해도 그렇게 장기간 하지 않고 이렇게 단기간 하고 하는 경우도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환자분의 또 환자분께서 이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스케줄이나 그런 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 본인이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나 그런 거를 어느 정도는 좀 생각해 가지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